야 요즘 백설이 점점 이뻐지는 거 같지 않음? 공주님 같잖니까 백설이가 뭐가 이뻐? 내가 훨씬 예쁘지? 에휴 차별이는 백설이를 너무 싫어한다니깐 아이, 백설이가 너무 이뻐서 질투하는 거야? 호박에 줄 그는다고 수박 되에서 차별아? 넌 못생겼어 <놀림> 퀴, 김야 네가할 소리는 아니거든? 얘들아 안녕. 그럼? 오오. 어 오늘도 안녕 백설아 오면서 춥진 않았어. 어 백설아 어, 오늘 너무 추웠지. 내가 행정실에 말해서 히터 좀더 따뜻하게 틀어달라고 할까. 아 어, 오늘도 너무 아름다워. 오늘도 나랑 학교 끝나고 떡볶이 집 갈래. <웃음> 얘들아 괜찮아. 너들 걱정해줘서 고마워. 오. 오, 오늘 진짜 개꿀 맛이네요. 어, 혀에서 밥이 살살 녹아. 너, 너 바보냐? 밥에 어떻게 녹아? 야 차별아, 아니, 너는 밥이나 다씻고 얘기해. 맞아, 차별아, 밥맛 떨어져. 입 안에 있는 음식물이 다 보인다고. 아이뭐 전선을 왜? 먹은 거야? 우리 알바야? 아, 차별아. 저기 백설이나 좀 보고 배워 너랑은 다르게 조용히 어? 조금씩만 먹잖아 어? 뭐야 백설야 너그거밖에안 먹고 한 입밖에 안 먹었잖아 어, 나는 밥은 많이 먹으면 안 되거든 먼저 가볼게 오 어, 잘가 정말 백설이 있는 요정이 아닐까 어떻게 저것만 먹고 살지 백살 요정님 정말 귀여워. 야, 니네 진짜 바보냐? 저거 다 연기하는 거야 여우짓이라고. 아 차별해. 아좀 보고 배우라니까 넌. 어? 아 니네 진짜 어렸다. 나도 안 먹어. 아, 정말 잘 생각했어. 디룩 디룩, 니 뱃살 좀 봐. 그리고 너의 빵빵한 볼살 좀 봐. 볼살에 기름 가득한 거 봐. 벌살에서쭉 올라와서 기름 흘러내리겠어 어이없어 나 갈거야 난 어. 맞아먹어야지 아, 진짜 어이없어 백설이 때문에 맨날 비교당하고 아, 진짜 개여우짓하는거 애들이 다 알아야되는데 어? 뭐야 이건 돼지 밥먹는 소린데 학교에서 왜 돼지가 있지? 어, 이럴 줄 알았어 애들 앞에선 고상한 척하면서 조금만 먹더니 숨어서 이렇게 먹고 있었잖아 네. 허, 참나 공주병이잖아 애들 앞이나 선생님 앞에서 조금만 먹더니 이렇게 숨어서 돼지처럼 우걱우걱 먹고 있었다니 완전 내 중쟁이네 내가 너 이런 모습 학교에서 만 태어날거야 아, 차별아 그런게 아니야 오해한거야 무슨 오해? 그럼 내가 지금 보고 있는게 환상이라는 말이라도 하라는거야 그게 아니라 사실은 백소라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가려면 누구보다 마르고 누구보다 이뻐야 된단다 네 엄마 그래 엄마 말잘 들어야 착하고 이쁜 딸이지 엄마가 다널 위해 이러는 거야 어? No. 한식은 절대 안되고 그래서 급식도 먹지마 알겠어 하지만 배가 너무 이뻐요 그런건 칼로리 관리가 안된 음식이란다 원래 예뻐지려면 먹지 말아야 해 그리고 집에서도 엄마가 주는 샐러드만 먹고 알겠어? 우리 딸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물어봐서 밖에서 외식을 한다든지 간식을 먹는다는 얘기가 들린다면 바로 채벌방으로 뚫고 갈 테니까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네호호호 <웃음> 어, 엄마도 사랑한단다, 우리 딸! 네, 엄마... 저도 사랑해요... 아빠는 안 계시고 엄마랑 둘이 사는데 엄마가 이렇게 내가 먹는 것에 대해 집착하셔서 안혼나려면 학교에서도 연기를 해야 돼 만약 내가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조금만 먹는 척 연기를 하지 않는다면 엄마는 다시 나를 체벌할 거야 어? 체벌? 너희 엄마가 너를 때리기라도 한다는 얘기야? 흥! 근데 그건 내 알바는 아니잖아 너가 앞으로 행동하는 거 봐서 말하든지 말든지 할게 흥! 비켜 떡볶이 진짜 그침싹도네 <웃음> 계란 반띵할까 <반딩> 찾아라? <웃음> 어린 땀내 <땀네> 소리 응? <웃음> 어, 댕댕아! 너좀 먹고 있어봐! 계란... 계란 반띵은 안된다! 그럼 계란 내꺼? 응... 아줌마, 여기 1인분만 포장해주세요. 떡볶이 <끝이> 괜히 봤어. 다 배고파졌잖아. 아, 야, 백설 차별이. 이거 받아. 어, 이게 뭐야? 차별아. 뭐긴 뭐야? 떡볶이지. 먹으라고. 어? 어, 하지만. 됐어. 니네 엄마가 못 먹게 한다면 집에 가져가서 방에서 몰래 먹든지 말든지. 고마와 차별아. 응? 야 혼자 다 먹으려면 어떻게? 너 죽을래? <놀람> 백소나 얼른 깨끗이 씻고 와. 오늘도 저녁은 당근 하나인 거 알지? 네. 그럼 전 이제 방에 가볼게요. 응? 잠깐. 너 등뒤에 숨긴 건 뭐야? 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웃음> 이거 어? 밀떡 냄새? 쌀떡도 아니고 밀떡? <목소리> 네가 미쳤구나! 당장 안 내놔! <목소리> 네가, 너가, 가히 감히... <목소리> 이치! 찌... 감미네 엄마 말을 안 들어? 내말 듣는 게 그렇게 어려워? 어? 너 말해봐, 내가 우스워? 어? 누가 이 떡볶이 너한테 준 거야? 어? 너또 못생기고 뚱뚱한 친구들 사귀었니? 어? 그런 애들은 너를 더 못생기게 만든다고 엄마가 말했어, 했어. <웃음> 아니에요, 저 혼자 산 거예요. <웃음> 엄마 그말 믿을 것 같니? 너는 어쩜 이 엄마 마음을 이렇게 모르니? 아빠도 없는. 널 무시 받지 말라고 반나스로 일하고 집안 일하고 잠도 못 자고 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너는 뭐 엄마를 매번 싱망시키냔 말이야? 죄송해요 하지만… 하지만? 뭘 내꼬하지 뭐! 엄마가 많이 모아서 우리 딸 성형 시켜줄거야 아무도 널 무시할 수없겠말이야 최고로 예쁜 아이 대보자 저는 더 예뻐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저도 좋다고요 그리고 성형 같은 건 너무 무서워요 어? 다널 위해서 하는 일이야 너 당장 네 방으로 가 어? 외출 금지고 폰도 압수야 알겠어? 빨리 방으로 뛰어가 빨 음... 백설이 어머님께 전화가 왔는데 며칠째 백설이가 많이 아프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당분간 학교에 못올 거야 다들 알아두록. 백설이가 음 아프다니. 어떡? <목소리> <아따> <목소리> 백설이를 <백서리를> 구해줘야 돼. <목소리> 뼈. 와요.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